<웃음> 어? 어 여기 있다. 음, 표지가 되게 어, 이게 추천 도서래.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 어, 2021년 새해가 밝았죠. 다들 연초에 계획하신 것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 또한 2021년 하고 싶은 것들, 그런 다짐들을 제가 여기 다이어리에 늘 기록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올한 해를 계획했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고요. 2021년 첫 페이지 보시면 계획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좀 지웠는데 그래서 눈에 띄는 게한 달에 한권 이상 책 읽기가 있죠. 네, 그런데 12월은 사실 많이 못 읽었어요. 한 권? 네, 하지만 1월엔 제가 조금 선방했습니다. 부평 추천 도서 세 권을 모두 읽었어요. 예! 제가 2021년 책 읽는 부평, 어, 대표도서로 선정된 세 권을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웃음> 내돈내산입니다. 어, 첫 번째 우선 경혜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지구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전달자 이렇게 세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권 같은 경우는 소설이고요 나머지 한 권은 에세이 집인데 이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제가 뭐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가볍게 읽기 좋았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이두 번째 지구는 없다 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읽고 나서 아 내가 생각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되게 국한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든지, 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이런 되게 일반적인,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이 접했지만, 막상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개개인의 관심과 실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스템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이 사고의 확장을 시켜줬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세권중한 권을 여러분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 부평의 대표 도서로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네, 검색창에 부평구립도서관을 입력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셔서 다양한 배너를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기시다 보면요. 부평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할수 있는 배너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세 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의 마음,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시간 전달자. 그러신 다음에 여러분이 감명 깊게 읽으셨던 책 혹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책한 권을 고르시고요.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체크했습니다. 온라인 투표하신 분중 추첨을 통해서 책 읽는 부평 굿즈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